2월 16일인데요. <웃음> 너무 추워요. <웃음> 여기 너무 추워요, 여기 예, <웃음> 네. 네, 여기는 춥게는 영하 1도에서 20도까지 네. 떨어지기 때문에 이 터널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다 냉해를 입어가지고 수확을 못 합니다. 아... 여기 이렇게 추운 뭐 영하 25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파주에서도 양파랑 마늘이랑 이렇게 그 키우고 있는 걸 보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정성을 많이 짱물한테 들려서 농사를 지시는 걸 보니까 저희도 또 배워야 되겠네요. 날씨 추운 지역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생산된 그 마늘 종구를 뭐, 꾸미 쪽이나 창령이나 뭐, 경남 밑에 쪽으로 가지고 와서 심게 되면 그 성장이라든지 이렇게 냉해 피해라든지 이런 걸 훨씬 덜 받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아까 종자, 종자 좀 달라고. <웃음> <웃음> 16일 인데요, <웃음> <웃음> 너무 추워여여기 너무 추워여기 <웃음> 네. 여기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여기여기 여기도. 여기도. 여도 저희는 파주 적성에서 왔습니다 아,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이먼 곳까지? 아 저희가 이제 양파 장목반을 해서 네. 양파를 갖다가 이제 시작한 지몇 년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튜버 보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유명하시고 <웃음> 네.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막 직접 네. 예, 개발하시고 한 비료도 있고 네. 또 이제 건조기나 이런 것도 보면은 계속 개발해서 이렇게 발전시켜서 하시는 모습을 배니까 와서 많은 걸좀 여쭤보고 싶고, 네. 배워가고 <웃음> 싶어가지고 작년, 네. 작년 이맘때 한번 오셨었죠? 오셔가지고 네. 한번 여기 가보겠다 했는데 네. 그 약속도 지키고 <웃음> 야, 또 와서 보니까 네. 희한하게 돼있어요, 여기는 예 네, 여기는 춥게는 영하 10도에서 20도까지 네. 떨어지기 때문에 이 터널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은다냉개를 입어가지고 여기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죠 여기도? 대략 한 양파만 한 2만 평 정도? 이거 따라 할 사람들도 애가 생기겠다. 날씨 추울 때. 살때씌우고또 비닐 씌워서 이렇게 하기가 인건비라든지 시간과 노력이 엄청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보니까. 네. 고생 많으셔. <웃음> 이렇게 농사 지신다고. 아, 굽이 이사 가고 싶더라고 <웃음> 이렇게 이중으로 살 때까지 꽂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니까 지금, 어, 경남, 경북 쪽에 있는 양파들보다도 이게 그 온도와 습도를 유지를 시켜주니까 상태는 훨씬 낫습니다. 올겨울 계속 냉해 피해가 많고 푸른빛이 하나도 없는 밭들이 많거든요. 워낙 가물고 날씨가 추워서 많이 말랐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터널 안에 보면 지금 벌써 길이가 한편 정도 길이 정도에 이게 순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날씨 따뜻해지면 벗겨주면 훨씬 잘 자랄 것 같네요 지금 구미 같은 경우는 부직포를 씌워놨는 상태에서 지금 어, 이 정도? 요거보다 조금 더 성장을 더 했거든요 날씨가 이제 거기가 훨씬 따뜻하니까 근데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중 멀칭을 해놨기 때문에 어, 온도가 훨씬 빨리 올라가고 그다음에 수분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뭐 충분하게 거기랑 여기랑 뭐 같은 사이즈의 양파를 생산할 것 같은데요 남쪽에서는 여기 안 하잖아요 보직포만 씌워도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직포 갖고는 약하죠. 아, 예. 우선에 이렇게 하면 저희 지역의 장점은 그거 같아요. 다른 쪽보다는 육질이 단단해지는. 저장성도 훨씬 좋을 네. 거고 이제 식감이라든지 이렇게 먹었었을 때 이렇게 단단함이라든지 훨씬 좋겠죠. 저희가 터널을 씌우니까 예. 넓게, 넓게 할 수밖에 없죠. 예. 한, 한 3m 바람 안불 때는 3m, 4, 어, 5m 정도에 사람이 삽으로 해서 얹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기로 왔다가 쭉 한번 해가지고서 이렇게 양쪽 옆으로 흙을 갖다 올려줍니다. 그렇게 터널을 씌우고 했었을 때 이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조금 그 줄어들 수 있겠지만 여기 이렇게 추운 뭐 영하 25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파주에서도 양파랑 마늘이랑 이렇게 그 키우고 있는 걸 보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정성을 많이 작물한테 들려서 농사를 지으시는 걸 보니까 저희도또 배워야 되겠네. 요 보통 우리가 한평 농사를 지면 뭐 평균 한 1.5망에서 2망 사이 뭐잘 키우면 조금 일찍 식으면 한 2.23망도 나오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단위 면적당이 놀골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넓고 하다 보니까 뭐한 1.5망 정도는 충분하게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닥 비뉴로 기준으로 했을 때 예. 바닥 비뉴로 평수 해가지고서 시운 그걸로 하면은 그렇게 예. 따졌을 때는 한 24kg 24kg 정도 예. 평당 수확량은 아무래도 좀 주는데 여기 이렇게 농사를 치시면 훨씬 더그 상품성이 저장성이 훨씬 좋은 양파들을 만드실 수가 있을 까요 예. 농사 자체가 이렇게 날씨가 기온 차이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저장성은 어, 거기 마, 마늘 양파들 보다는 음. 여기께 훨씬 저장성이 낫다고 봐야 되죠. 저희가 이제 군납이나 가니까는 네. 음. 단단한 거를 해야지. 네. 안 그러면은 보관하는 상태에서 써으니까 아, 네. 그런 문제죠. 이렇게 너무 크게 안 키우더라도 이렇게 사이즈만 어느 정도 이렇게 균일하게 나와주고 농사를 지으시니까, 어우. 저희도 날, 한늘 많이, 많이 추운 해에는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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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도 올라온 보람이 있요 <웃음> 저희 식품 농부가 <이렇게> 돌을 뛰어 넘으면서 <웃음> 농민들 만나뵙고 있는데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도 더 많은 정보들을 좀 알게 되셔서 농사짓는데 많은 도움이 되면 좋습니다. 네. 저희 한국 농산팀는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